여기가 오주 포주가 오그러게 와우 어 평탄하다고 그래, 좀아까우리이평탄하이가아야 어, 하이야, 아, 하이야. <웃음> 야, <웃음> 진짜 멋있네 진짜 네 진짜 야네 넣다다 아. 오, 오케이. 오, 오 대박. 로로된 오 거야. 뭐 온다. Where, where, where 온다. 어디야, 어디야. 온다. Yeah, 온다. 온다. 다다이 오신다. 할 준비. Okay. 와. 간지. 야이 <Stern Motens spikes> 갑자기 판타지물이 됐는데? 얼 이거 와와야 장난 아니야. 와와 번개를 뽑네. 아거 잡을 어 불화살 있네 다행이다 어나 불화살 갖고 왔어 부, 부, 불화살 딜이 좀 좋거든 요이마이마뭔꼬 아프지? 아 근데 표정이 커다래해서 맞추긴 쉽다 그니까 음, 말이야 그, 그나마 호구라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블랙 초고트 머리로 뭐 머리로 좀 맞아 줘. 아치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엉덩이. 거기 다 잡았다. 엉덩이. 씨은 <웃음> 걸려. 엉덩이. 으악. 엉덩이. 엉덩이 아 죽겠지 세지서 그냥 그 다른 바였어 오니까 엉덩이, 너, 엉덩이. 정성해, 야 잘했다 아아아 이제 어떻게 해? 천 녀석 이제 뭐 아이템 줄 거임 이제 기다려 봐오오 단단한 오오 하나씩 얻었지 먹었어? 나 두개 음, 먹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야오오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요보스 머리를 얻다 걸수 있어. 여긴가? 오, 요, 오 여기 있다. 있다. 여기에다 걸면은 힘을 얻으면. 오, 대박. 오 그다음에 Z 인가 눌러 봐. Z 튜. 예, 예, 예. 힘을 얻는다. 아, 얘 음. 가까이 가서 2키 누르면 돼. 나구나. 음 아, 음. 여기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음. F. F요? F 하면은 너랑 어. 오, 오, 오 대박. 2 0 분에 한 번밖에 못 쓰네. 그리고 번갈아서 써야 돼. 번갈을 번갈을 써야 써야 돼. 아 번갈아서 해야 어. 되는데 둘이 쓴 거야 우리가? 응, 괜찮아. 그리고 하나 더할게 있어. 그렇다. 이제 곡괭이 만들어야 돼. 아또 일해야 돼? 이제는 광석 캘수 있어. 불 곡괭이 있거든. 좀 쉬어야지. 불 곡괭이 만들세요아불 곡괭이 여기 있구나. 응, 응. 나도. 이거 그러니까 이거 형 이거 가져. 네? 내가 이거 나무 더여서 그럼 뿌리 펴... 펴... 없다고? 여기가. 오, 어디서? 좀 멋있다 포즈가. 어 그러게. 와우 어? 평탄화 작업 좀아까우네 어, 이거 평탄화템 이거 하이야! 하이야야 <웃음> 진짜 원시 애들이 네 아니 왜 하는데? <웃음> 누가 한번 하니까 신해도 당하지 <웃음> 아 바보같애 아, 와 이거 복갱이 소리 네. 리얼이다 이거 너무 까면 렉 걸린 아 까면 오히려 렉이 걸려? 어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형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바꾸는 거라서 많이 까면 레걸리. 마마메야. 우리 이제 검은 숲 들어가야 되거든. 갑시다. 가자. 오케이. 검은 숲이 아까 거기로 가는 게 제일 가까운 거 같거든. 어 이거 처음 할 때도 어, 재밌긴 재밌었지만 이거 진짜 재밌다. 어할게 많어. 편안한 작업해서 긴도어형 어, 그렇게 되니까 바바리아 같아. 여기 끼 들어. 바바리아야 우리. 아, 작은 거 하나 해서 되게 좋아해 오, 넓 봐, 널 완전 이뻐 형야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힐링이네 어, 여기다 찾았다 이제 기지를 하나 더 지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첫 번째 건 냅둬도 돼 제작대 정도만 갖고 이게 또 은근히 타격감이 있는 게임이야 맞아 이저 여기 목초지지 아직 좀더 들어가야 되네 기지를 묵조지 근처에 하나 지어야 되거든? 캠프 같아 은 아, 거. 아, 또, 또. 어, 그리고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면 돼서 나중에 오케이. 별로 안먼 편이라서 우리만 믿으라고 여기다 바로 여기니까 아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하다 기지부터 지을까 우리? 그럴까? 그럼 나무부터 해야겠네? 난 좋아 아, 수달리는데 조그맣게 짓자 나무 캔다 여기다. 아 여기다가 지어 거기 지으면 검은 숲이라 위험해 아 밖에 나가서 해야 돼? 어, 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 아 짓다. 여기 있다 너만 요 어 여기다 지금 될듯? 일단 나라 씨부터 쳐야지 주변 일대에 싹다 쳐내 밀어보려겠구만그만히게 지어야겠다 이번엔 아까 그 너무 컸어 여기를 거점으로 하자고 본집? 어차피 이제 포탄 나오니까 <웃음> 아 힘들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일했나봐 진짜 <웃음> 일하는 거 같아 어어 5기3일 충분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됐다. 추위를 느낀다고? 상관없어 야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추위를 느낀다니 땀 흘려서 더 그런 건가? 미션이 계속 어, 들어가고 있는데 미션이 얼마 없어. 좀 할만한 걸 안. 해줘요, 님들아. 어려운 자, 미션들만 어디. 있어가지고. 일단 저게 그나마 할수 있는 게. 뭐 <웃음> <할까>? <웃음> <웃음> 어, 불 붙었네. 아, 조용히 나 앉아있는데 밀었어, 불로. <웃음> 어, 형. 안에서 그래, 애들 쳐들어왔어. 지, 짐이 너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헬런들 들어오세요. 오케이 많세 마리. 아형나 때리지 마. 내가 5급하기로 해야겠다. 아,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해? <웃음> 아하! 내가 왜 이렇게 방정 파악이네. 맞아? 아 힘들어. 여기를 이렇게 해서 5급하기 옷자리를 짓다 집터를 최소 7 곱하기 7 이상으로 아아아아아당봐라 <웃음> <이렇게> 아! <웃음> 너도 이거 보자, 벌써부터 형. 불 앞에 앉아있지 못하겠는걸? 아, 아, 7 곱하기 7 면적으로 해달래 아, 뭐. 7 곱하기 7이면 좀 많이 큰데? 딱게는다 하지 않았어? <웃음> 그러라 그랬는데 7 곱하기 7로 해달래 마음처럼 안되는구만 아 이거 우리 본집보다 더큰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 너무 큰데 이거? 아, 근데 여기 편집으로 하면 되긴 해. 1, 그치? 2, 3, 4, 5, 6, 7.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5, 6, 7. 근데 이집 임시로 지어야 되는데. <웃음> 아니야, 임시로 7 곱하기 7 가면 되지. 오, 나무가 모자라. 여, 어, 나무 더 해야 된다. 아, 27개밖에 더. 더 켜야 돼. 오케이. 아, 7 곱하기 7이면 도대체 와.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맞죠? 1, 뭐야? 2, 3, 4, 5, 6, 7. 1, 2, 3, 4, 5, 6, 7. 짜딱 된다, 바닥은. 바닥, 바닥 다 했다, 이제. 우와. 넌 뭐야? 아좀 봐라! 또 왔어? 이번에 도망이 왔는데? 아, 형님들. 어 형님들 어저또 왔어? 어저수염난 애도 왔어 이번에 주술사 아넌좀 무서운 놈이라고 주술사 힐 하거든? 주술사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너 뭐여 머리 임마 머리 임마 잡았어 나이스 어. 엄청 많이 오네 아몸좀 괴롭혀야겠다 우리 편 맞을 때막 기술 강화 <웃음> 우리 편 맞추니까 기술 강하네. <웃음> 우리 편 맞출 때마다 레벨업 하데 <웃음> 인성 레벨업 한거 <판> 아니야? 구른다. <웃음> 아니 이거 구르기 기능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여기를 쓰나? 막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안안 막기한 같아. 상태에서 스페이스 하면 구르거든. 구른다. 아 다고이 이제 뭐 하냐? 굴기를 속으로 굴러 들어가네. <웃음> <웃음> 어이 쌍남자이여. <웃음> 어, 여기 하나 둘셋나둘 아 여기를 하나 더 갔구나 그럼 모닥불을 한칸 옮기자 아 대칭 변태라서? 어... 뭐가 아 어허야 <웃음> <웃음> 본인도 인정한 삽변태 대칭 안 맞으면 은 바쁘셔야지 <웃음> 이 형이 실제로도 일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굉장히 이쪽으로 예민하다고 <웃음> 형 나무 캐왔어 오케이 굿 일단 잘까? 침대라도 만들어서 낮에 그래, 일할까? 하고. 어 낮에 일하자 레이터 좋았아어 잠깐만 됐다. 되겠지? 야외라고 안 잡으면. 침실에 생각하겠지? 지붕이 필요합니다. 아, 젠장. 이런 일은 계속 해야 되는구만. 또못자 임시 거처로 하려 그랬더니. 아, 이것도 못 쓰네. 작업자도 지붕 때문에. 나 도끼 내고도 다 되는데 잣 됐다. 아,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일단 대충이라도 만들자. 아, 이거 세개 부시고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면은 인식하겠지? 됐다 됐다 됐다. 오 된다 아, 된다. 네, 네, 네.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아 좋아 좋아. 와 어떻게 아직 이렇게 일할 나, 수 okay. 있어? <웃음>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일하는 맛이 나요. 계속 그걸로 뭘 하, 만드니까 우리가. 그래도 약간 나무 캐는 거 재밌게 만들어 놨어. <웃음> 맞아. 어 타격감이 <웃음> 타격감이 진짜 좋고. 다들 근데 저거는 쓰고 있는 거지 부싯돌 도끼. 부싯돌 도끼? 아, 나, 아니 나 이거 도끼인데? 있었어? 아 그래? 이거 써 이거 이거. 아 어, 젠장 나도 만들어야 겠다 오예 개구리들 밖에 없어 개구리들 밖에 없어? 응오 데미지가 무려 3배 그 정도 뜨는데 아나 속도가 아주 그냥 찰지고마이 아 그게 속도가 더 빨라? 어 훨씬 빨라 음, 훨씬 훨씬이구나 빨리 만들어야 겠다 이래서 사람이 머리가 어, 좋아야 나무, 돼 나무, 나무 좀 주고 가형 여기 나무 오케이 어, 이제 좀될것 같아. 이거 버프 하는 게 뭐였더라, 키가? 아, 맞다. 그거 하면서 하면 좋 오케이. 난 적용 안 되는데? 가까이 어, 가야 돼. 돼? 가까이 아, 진짜. 가까이 있어야 돼. 어. 가까이 어차피이 나도 따로 쓴다! 봐. 오케이. 이따가 내가 한번 주면 되겠네. 그걸 이제 나무 거의 다된것 같은데? 아, 나무, 나무 됐어요? 거의 다될것 같아요. 어. 아, 와, 나 데미지 33이 벌써. 나 봤어. 나무가 진짜 조심하 와! <웃음> 데미지 24.3 잘 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아파 아, 지금 쉬어야겠어. 나무 맞았어. 나무가 최종 보스예요, 진짜. <웃음> 진짜로. 으야 <웃음> <웃음> 와, 완전 오, 크다, 됐다, 됐다. 와, 진짜 안에 크다, 미쳤다. 됐어, 됐어. 아, 우리의 건축가. 됐스. 나도 쉬어야지. 아이분위기엔 통기타 쳐야 될것 같아 분위기가 <웃음> 자세부터가 일단 타자리고이막 입장 냐 좋네 이 게임 진짜 뭔가 매력이 확실히 있다 그치 나쁘지 않다 형 너무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네, 밑에서 네, 쉬고 있는데 네, 살짝 조금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 지금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아형 고생했어 형도 와서 쉬어 또 고생했어 빨리 와 근데 집에 가서 저거 갖고 와야 돼 우리 만들어놨던 거 작업대 같은, 같은 거. 거 근데 아... 생각보다 이렇게 안 멀어서 아 뛰어갔다 먼 오자 근데 엄청 먼거 같은데 별로 안 멀어 잠깐만 여기다 좀 넣고 상, 가자 인벤 창자를 만들자, 만들자. 어. 아 좋아 좋아 여기. 어 근데 형이 다 만들어놨는데 <웃음> 여기다 다 집어넣어 뭐야 언제 만들어놓노 개빨라 네번째 아, 상자 내꺼 여기에 다 집어넣어 게... 됐어 가자 찌어갔다 오자 다 아, 넣고 이것도 네, 넣고 수리 가능해요. 뭐야 나 넣어. 수지를 50개 갖고 있었네 수지 <웃음> 50개라고? 헐오 대박 화살 만들면 좋겠다 어 그거 불화살 만들 때 쓰임 어. 응 불화살 만들 때 쓰면 됨 응, 히퍼리 가장... 근데 좀 없어가지고 가자 갑 대장님 어있어 기다려봐 여기니까 저쪽이다 오케이. 아 내가 제일 먼저 갈거야 가다가 새랑 멧돼지는 꼭 잡어 어 멧돼지 오케이. 맞다이 주먹으로 잡았다. <웃음> 그 반대로. 와 하늘 봐 완전 이쁘다. 우와. <웃음> 와. 뭐 세계선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이지? 되게 멋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잖아. 하 나중에 고속도로 만들 때도 있어. 그래서 아 <웃음> 여기서 저기까지 대박. 길처럼. 응. 재밌음. 은근히. 근데 노동이 재밌는 거야, 형? 노동의 참 즐거움이지.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바로 검은숲은 들어가네. 기다리. 저기보다 더센 데도 있음? 어 5등급 있어 저런 식으로 5등급? 우리 시작한 게 이제 1등급이면 범인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맞네 형 이거 앞서 5등급. 해보기지 게임 앞서 해보기 맞을 거예요 아, 우리 집이다. 이거 수거해 가야겠다 내가 여기 있는 이두 개는 수거해 갈게 아까 지었던 거 비싼 거야 손에 쥐피는거난다 들어간다 부싯돌 같은 거 챙기면 될거 같아 트로피는 안 챙겨도 되고 그럼 챙길 거야 없. 아깝단 말이야 여기 도끼 있는 거다 챙겨, 챙겨 갈게 아 도끼 버려 두개 어. 필요 없잖아 아 맞네 밤나무 씨앗은 음. 버려도 되지 응응응 응, 응, 버려도 돼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제 가면 돼이여왕거 아까 먹은 건 어디다가 갔어? 그거는 벌집 만들 때 쓰는데 나중에 쓰임 한참 나중에 자 빨리 다들 돼? 우리 본거지에 인사해 어, 어. 안녕 잘했어 행복해야돼 기억할게 죽으면, 돌아올, 죽으면 돌아올게 맞다 우리 집 어디쯤이지? 여쯤인 것 같은데? 여기였나? 아 맞네 그걸로 안집어안 안 했구나. 네 표시를 할수 있는데 어 이런거 그래? 조심해야겠다 다같이 헤맬 수 있겠구나 어 맨손이면 더 빠른가 달리기가? 아 진짜? 아더 빠른 거 같은데? 아씨 더 빠른 것 같은데? 어 아, 같은 아, 훨씬 빨라 형. 그지. 맨손이 더 빠르지. 일로 와봐. 십이 분 남았어. 뛰면 될 때. 뛰면 생각보다 오래 달림 이제. 오 스테이너가 훨씬 오래 가네. 그니까. 아, 효과가 뭔지도 모르고 쓰고 있었는데. <웃음> 어디쯤이지 우리 집? 근데 너무 커서 놓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늘 만나겠지. 청자분들이 깊은 뜻이 있었구만. <웃음> 어디지 이쯤인데 대충 그지 대충 이쯤인데. 형난 길치야 현실에서 나 게임에서. 찾은 거 같. 여기 있어 형 어디지? 찾았어. 오케이 나이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난쟁이 데려가. 야. 어, 그러네. <웃음> 일곱 난쟁이 데려가. 아마 계속 쫓아올 듯. 아 어, 여기구나. 우리 집 엄청 크네. 어 멧돼지야 기다봐. 아씨. 아 스태미나 없어 잠깐만. 어비워어 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어 들어와 들어와 어맨 어, 떼지 여기까지 왔어 야맨 떼지 어맨 떼지 갔다 어아 <웃음> <웃음> 누가 문 닫아 야아아아지가나 <웃음> <맨 웃음> 밀쳤어 아까비 <웃음> 와 신기하다 날씨가 와. 갑자기 안 좋아지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요즘 찾아 우리나라 날씨처럼 예고 없이 비오고 이제 뭐하지 근데 지금 비가 너무 와가지고 트롤 잡아야 되는데, 이제 트롤 잡고 구리 캐야 되는데. 구리 캐했던거 기억나? 그거 무슨 아. 예전에도 수맥 차트지 막 찾았잖아. 응, 어, 어, 어. 근데 이번엔 좀 금방 찾을 야. 것 같아. 옛날에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가지고. 그러분 그러고 아, 보니까 뭐왜 미션 성공 안 해줘요? 빨리 해줘요. 77 만들었잖아. 맞아, 77. 어, 야, 얘네가 집 부셔, 우리. 아. 집도 ]다고? 어, 집 부셔. 다고어집부 집을 부셔? 어. 아니, 씨. 우리 농경이 만든. 아름다운 묵금자리를 아, 죽고 싶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죽고 싶나? I am m m 이제 옷을, 옷이랑 칼 같은 것도 가야 되는데. 우리 몇 시지, 몇 시인지 모르잖아, 이거. 가야 되나? 나갈까? 어차피 뭐 저런 건 없는데. 젖음이 있구나. 밤 자지나? 누구란 얘기해? 몸이 젖으면은, 아니, 자지나 해서. 잡아. 어? 나못 자. 이거 플레명 침대래. 아, 그래? 다시 부셨다 다시 만들어 줄게. 엥? 뭔 소리야? 어 이것도 플레이 명침 되고. 대박.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됐다될거어 됐다, 됐다. <웃음> 됐다, 됐다, 된다. 나나신 나 부자였어? <웃음> 좀 된다, 넓게 된다. 자는 편이구나요. <웃음>